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성형후 그 테이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이 애교살 수술을 하신 분이 눈 밑에 붙여놓은 테이프이 답답하다고 회복실에서 본인이 다 떼어버리셔가지고 그 이테이프를 붙이고 있는게 얼마나 예쁜 라인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참을 제가 설득을 드려가지고 다시 붙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연습곡을 보다보면 교통사고 등으로 심하게 다쳤을 때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술인 쌍꺼풀 수술에서는 절개를 그 많이 하는 상안검 그 성형 수술에서 상처 드레싱을 할때는 제외하고는 테이핑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형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코뼈 절골술과 같이 이 부목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코성형 부목을 대기도 하는데요. 약 20여 년 전부터 지방흡입수술 한 부분에 이러한 스펀지 같은 폼을 대어놓으면 성형 후에 멍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논문에 나온 증례사진들을 보게 되면 왼쪽에 하얀 그 레스톤 스펀지를 붙인 자리는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멍이 거의 들지 않아 스펀지를 붙이지 않는 피부는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든 것과 대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학적 논리로는 조직에 그 균일한 압력을 줌으로써 피부를 안정화시키고 통증을 감소하게 한다라는 논문도 그 발표가 되었습니다. 테이핑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성형수술 후에 붙이는 밴디지나 테이프이 단순히 상처에 대한 드레싱 목적으로 이렇게 둘둘둘둘 감는게 목적이 아니라 통증을 감소시키고 보다 원활한 림프순환을 위한 테이핑으로 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 키네지올로지 테이프라는 것으로도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 지방흡입 또는 지방주입 또는 안면거상술에서 성형붓기와멍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2000년대 중반무렵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영자 씨가 그 얼굴 땡김이라고 해요. 그 유행한 적도 있습, 있었습니다. 오늘 이마 거상술과 하안검 성형술, 그리고 애교살 지방이식술을 그 받으신 분의 경우, 애교살에 그 이식한 지방세포가 잘 생착이 되도록 이 허리띠 졸라매듯이 그 눈밑 테이핑을 해드렸는데, 이의 원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거푸집을 이용해 그 모양을 만들 때그 세멘트가 굳기 전에 이렇게 발로 이렇게 딛게 되면 발자국이 남게 되지만 세멘트가 굳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밟아도 자국이 남지 않듯이 초기에 하는 테이핑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출산 후에 복대를 착용한다고 할때 출산 후 두세 달 이렇게 급성기 때 하는 것이 효과가 좋지 살이 다 늘어지고 난 후인 몇년 후에 뭐 몇달 동안 복대를 착용해봤자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애교살을 살리는 항검성형수술에서 이식한 지방세포가 애교살에 생착이 되고 나면 필러나 이물질처럼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만이라도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성형 테이핑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형 수술 후에 얼굴을 얼굴에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는 이유는 림프 순환을 증가시켜 성형 붓기를 줄이고 또한 멍을 예방하고 예쁜 얼굴 라인이 나오도록 거푸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상표의 라면이라고 하더라도 끓이는 사람에 따라서 라면 맛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성형외과 마다 그 수술 후 테이핑 방법이 다르니 뭐 이렇게 꼭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겠고요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